네 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볼 책은 아들아, 지금 너의 선택이 네 인생을 결정한다 라는 책입니다. 어, 지은이는 필립 체스터필드라는 분이고 우리나라의 여유수 이라는 분이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신혜원이라는 분이 했고요. 출판사는 느낌 의읽간 책이고 당시 좀 오래된 책인데 가격은 9,000원이었습니다. 음, 이 책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문장들 위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장.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서 있는 아들에게 아들아, 인생의 출발점에서 네가 무엇보다도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한순간이라도 시간의 귀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사용하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해주고 싶은 것은 18세까지 지식의 기반을 다져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이후의 인생을 너의 뜻대로 살아가기 어려워진다. 아무튼 나는 그때의 노력 덕분에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책과 함께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일에는 항상 환상을 갖게 마련이니까 말이다. 내가 말한 뛰어난 사람이란 식견과 지식이 있고 태도 역시 반듯한 사람을 말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썼던 편지를 엮은 책이라고 합니다. 제2장 젊은이다운 태도와 마인드를 위해 나는 자식의 결점을 모른 척하고 너그러이 넘어가는 아버지가 될 생각은 추어도 없다. 오히려 결점이 있으면 바로 지적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버이로서의내 의무이며 권리라고 생각한다. 세계 각국의 정치, 국가 간의 이해관계 경제, 역사, 관습 등에 관한 지식을 쌓는 일이다. 거듭 말하지만 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입에 올리는 그런 것은 못한다는 변명은 하지 말아라. 그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요한 일에 써야 할 시간과 노력을 하찮은 일에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춤은 젊은이에게 매력적이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것들은 노력해서 몸에 익히는 것이 좋다. 주위가 산만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불쾌한 일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무시해서 좋을 만큼 생각이 모자라거나 쓸모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타인에 의한 불이익은 쉽게 용서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 받은 모욕은 용서하기 쉽지 않다. 평생의 원수를 만들고 싶지 않거든 상대가 아무리 형편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은 삼가야 한다.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자신과 체형이나 체질까지 같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교만한 짓이다. 인생에 있어서 신뢰를 잃는 것보다 더큰 손해는 없다. 떳떳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신뢰를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사회라는 거대한 미로의 땅을 발을 들여놓기 전에 실제로 많은 경험을 한 경험자가 대략의 약도를 그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의견을 겸손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경청하는 자세가 위험있는 태도라 할수 있다. 반대로 실없는 웃음이나 절제되지 못한 행동은 경솔하고 가벼운 느낌만 주게 된다. 3장 아름다운 한 번뿐인 소중한 젊음을 위해 젊었을 때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막대한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는 것과 같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 빈 시간이 생기면 우두커니 앉아서 하품이나 하지 말고 무슨 책이든 좋으니 읽도록 해라. 인간은 놀이를 통해 성장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커간다. 놀 때는 놀이에 열중해라. 일의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열쇠가 된다. 그것은 일을 처리하는 순서가 빈틈없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순서를 정해놓지 않고 일을 하면 머릿 속이 복잡해져서 쉽게 포기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일과 놀이 시간을 분명하게 나누어 두라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에만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잡다한 일을 머리에서 털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일도 제대로 할수 없을 것이고 놀이에도 열중하지 못할 것이다. 하루 동안에 시간은 충분히 있으므로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한다면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다. 그렇지만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면 일년이 주어져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사람과 만나고 있을 때도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집중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운동만 운동 어지간 어중간하게 하려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일단 하겠다고 결심했으면 대상이 무엇이건 눈과 귀를 똑바로 집중시켜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시간도 돈도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 지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에 쓴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구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돈의 입출 상황을 파악해두면 파산하는 일이 없다. 책을 읽을 때는 저자의 명성만을 믿고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내용이 어느정도 정확한 것인지 저자의 고찰이 어느정도 옳은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 사건에 관련된 인물의 사고방식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저자의 고찰이 옳은지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그 밖에 가능성은 없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학자의 이름만 보고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천지창조 아래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난 이해도 없다. 사건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른 것이므로 따로따로 논해야 한다. 비슷한 것과 똑같은 것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깊이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을 캐내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훌륭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때는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접어두고 나가는 것이 좋다. 책을 읽을 때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다른 책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여러 계층의 사람과 얘기를 나눔으로써 정보를 모으는 편이 훨씬 낫다. 일본의 관광을 위해서 기 열흘 동안 각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 어디를 가든 그곳 사람들과 허물없이 마음을 터놓고 사귀고 그곳 사회에 끼어들어 그곳 사람들의 참모습을 보도록 노력해라. 어디를 가든 관광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고장의 깊숙한 곳까지 꼼꼼히 보고 오기 바란다. 현지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관습 예절 등을 익히고 현지의 말을 배우기 바란다. 사물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기 바란다. 먼저 현재 너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정말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남한테서 배운 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편견이나 독단에 빠진 것은 아닌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편견이 없어지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옳은지 그런지 만약 옳지 않다면 어디가 틀렸는지 생각하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책이든 사람들과의 교제든 그것을 과신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확신이 있는 일에 대해서도 그다지 확신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의견을 말할 때도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남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먼저 상대방의 의견에 차분히 귀를 기울여라. 주위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훌륭한 것처럼 보이려 하거나 학문이 풍부한 것처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칭찬으로 던지는 말이 그 장소에 어울리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다거나 타이밍이 나쁘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실제로 체험해서 세상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순히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전부인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훨씬 유리하다 당황하여 조급하게 처리하며 일을 망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성이 있는 인간은 서두는 르 일은 있어도 결코 당황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서둘러 일을 완성시켜야 하는 일이 있어도 일이 아무렇게나 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써야 한다. 당황하면 할수록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라고 덤비기 때문에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헤매게 된다. 일을 하기 전에 끝마치는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을 미리 계산해두며 서두를 필요가 있을 때에도 한 가지씩 침착하게 완성을 시킨다. 분별 있는 사람은 서둘러도 항상 냉정하고 침착하여 당황하지 않고 한 가지 일을 끝맺기 전에는 다른 일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다. 함께 있으면 즐겁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친구는 아니다. 스페인 속담에 누구와 가깝게 지내고 있는지 가르쳐다오 그리하면 네가 어떤 인간인지 맞춰보겠다.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수없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그들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말해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고 자신을 억제하는 일이다. 남을 평가하는 듯한 행동은 가장 나쁘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남김없이 털어놓아 적을 만드는 것이다. 훌륭한 사람들과 교제하면 자기도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수해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것은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이다. 사람은 교제하는 상대에 따라 수준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사람들은 교제하는 상대에 따라 너를 판단하고 있음을 명심해라. 젊은 사람은 서물이든 과대평가를 하고 난다. 그것은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성에 호소하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는다. 감정이나 감각 등 다루기 쉬운 면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가능하다면 만나게 될 사람들의 성격이나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미리 조사해서 무계획적으로 열것저것 지레짐작으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특히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 속에 끼어서 남보다 자신이 못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언제나 남들에 의해 자신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저는 젊고 경험이 부족해서 본의 아니게 무례한 짓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사양 마시고 지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상대의 도움에 감사의 뜻을 진심으로 표현한다면 상대방 역시 너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거나 칭찬받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일에나 무관심할 것이고 그 어떤 곳에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수준 이하의 상대와 사귀게 된다. 어떤 일이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도전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여 상대에 알맞은 방법을 찾아내면 된다. 자기가 받아서 기분 좋았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것이다. 대화의 내용은 될수 있으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고 동시에 도움이 될 만한 화제를 고르는 것이 좋다. 네가 그 장소의 분위기를 책임지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 자리의 분위기를 잘헤아해서 진지하게 할 때는 진지하게 명랑해야 할 때는 명랑하게 행동이라 가끔 농담을 건네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다면 묵묵히 자, 맞장구를 쳐주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의견이 대립될수 있는 화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대화 있어서 절대로 해서는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제일 먼저 자신의 관해 말하는 것이다.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자랑하는 일은 자기 스스로 실속이 없다고 폭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명심해라.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고 있으면 남들은 오히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적어도 겸손하다고는 여긴다. 게다가 불필요한 시기나 비난을 사서 부당한 평가를 받는 일도 없다.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상대방의 눈을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 자신이 나서서 남의 험담에 귀기를 외거나 뜬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큰 소리로 웃는 것도 좋지 않다. 분별력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의 어리석은 일로 웃기거나 함부로 웃지 않는다. 너는 절대로 큰 소리로 웃는 따위에 천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역시 남이 보기에 눈에 거슬리는 일은 될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떤 모임에서 들은 얘기를 다른 모임에 가서 경솔하게 입에 담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어딘가에서 들은 대화 내용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무언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다. 또한 그것을 어기면 여기저기서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어디를 가나 환영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욕설을 듣기보다 칭찬을 받고 싶고 미움을 받기보다 사랑을 받고 싶다면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작은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며 상대방은 자기를 위해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는데 감동하게 된다. 특정한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다거나 특정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하도록 해라.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일,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싶은 일을 가장 많이 화제로 삼는 법이다. 그것이 바로 급소란다. 그것을 지르면 상대는 너의 편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사소한 결정까지도 관대하게 봐주고 묵인해 주기를 바란다. 상대방을 가장 기쁘게 하는 칭찬은 뒤에서 해주는 칭찬이다. 중요한 것은 칭찬할 것을 칭찬 대상에게 전해줄 만한 사람을 고르는 일이다. 전해줌으로써 그 사람도 득이 될수 있는 사람을 찾아낸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 세상에 적이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친구가 많고 적이 적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구나.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호의와 애정, 선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20세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으며 그 속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는 편이 좋겠지. 우아한 몸가짐, 진지한 눈초리, 세심한 배려, 상대가 기뻐할 언사, 분위기, 복장 등 실로 아주 조그마한 행위 몇 가지가 모이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너는 우아함과 교양을 몸에 익혀야만 한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면 우선 오감에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눈을 즐겁게 해주고 귀를 즐겁게 해주어라. 산뜻한 옷차림, 상냥한 태도, 기분 좋게 울리는 목소리, 편안하고 구김살 없는 표정,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면서도 맵고 끊음이 정확하고 또렷한 말씨,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소인 것이다. 인간은 평소 자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의 분위기, 태도, 장점과 단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방식까지도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게 된다.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한 가지 정도는 좋은 점을 갖고 있기 마련이란다. 어떠한 말씨, 걸음걸이, 식사태도 등이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지 잘 관찰해본다면 자신이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직장인서도 마찬가지다. 우아한 행동거지가 얼마만큼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지 깊이 인식해야 한다. 나는 사람의 복장을 보면 아무래도 그 사람의 됨댐을 생각하게 되더구나. 야단스럽고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속이 텅빈 것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위협적인 차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진다. 한편 입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궁정한 사람인지 마찰 부리는 마부인지 구별할 수 없는 옷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또한 그 알맹이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식인 그 사회의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의 모양 비슷한 복장을 한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젊은이는 초라한 것보다는 다소 화려한 것이 나을 것 같다. 항상 마름질이 잘된 것,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머리 의 모양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머리는 복장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데 있어 청결함은 특히 중요하다. 손, 손이나 손톱은 항상 깨끗한지, 식사 후 반드시 이를 닦고 있는지, 특히 이는 매우 중요하다. 매일 오, 6회, 특히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칫솔로 4에서 5분간 양치하는 것이 좋다. 매일 잠깐씩이라도 온화한 표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너의 표정은 1, 1년 365일 내내 네 얼굴 위에서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 중에 버릇없고 보기에 흉한 사람이 많은 것은 그 부모들의 여의범절을 소율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이 하기 쉬운 잘못들은 부모가 아니면 달리 지적해 줄 사람이 없다. 너의 결점이 있으면 그것을 재빨리 발견해서 고치도록 지시한다. 장점이 있으면 재빨리 발견해서 박수를 보낸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나의 의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남의 눈에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선을 행한다. 그것은 남이, 아니, 남이 보니까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청결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다면 예의를 다하는 것은 선행 다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윗사람 앞에서 주의해야 할 일은 단한 가지. 긴장하지 말고 힘을 뺀 다음에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예의를 차리는 것이다. 모든 여성에게는 주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첨에 가까울 정도의 배려가 필요하다. 나의 경우 나와 대등한 사람을 대할 때 이상으로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을 대할 때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단다. 아무리 친한 상대라도 어느 정도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언행에 부드러운 사람들 중에는 교활한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드러운 인성만으로 손에 넣으려 한다. 말하자면 팔방미인이다. 마치 자신의 의지 같은 것은 없는 것처럼 임기응변으로 얼마든지 상대편에 자신을 맞추어 나간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는 속일 수 있어도 그밖의 사람의 눈은 속이지 못해 곧그 가면이 벗겨지고 만다. 남에게 명령을 내리는 입장이 있을 경우 정중한 태도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기분 좋게 실천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조건 강압적인 명령이 내려진다면 명령은 적당히 수행되거나 도중에서 내팽겨치고 만다. 그렇다고 해서 부드러운 것만으로도 일은 성사되지 않는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끈기와 품위를 잃지 않는 지배함을 가지고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부드러운 말씨와 유연한 태도로 호감을 얻어내거나 지요하게 호소해서 알았다 알았어 두손들 정도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신이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찾아내어 강하게 설득시켜야 한다. 감정이 폭발하려고 하면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표정의 변화를 상대방이 이길 수 없도록 신경을 집중시켜야 한다. 하지만 더 이상 단한바짝국도 양보할 수 없는 곳에서 애교있게 대하거나 상냥하게 대하거나 비위를 맞춰주는 등 나약하게 상대에게 아첨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공격 일변도로 집요하게 공격을 반복하는 것이 좋다. 꼭 타협하지 않으면 안될 때까지 뒤로 물러서서는 안되며 절충화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하게 타협하게 될 경우가 있을지라도 저행, 저항해 가면서 조금씩 물러나야 한다. 부드러운 태도로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말은 부드럽게 그리고 의지는 강하게를 관철하면 대개의 교섭은 원활하게 진철된다. 자신의 의견은 확실히 표현해야 하고 상대방의 의견이 잘못되는 생각이 들면 분명히 말해야 한다. 강제성이 있다거나 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러워야 한다. 남과 다른 의견을 말할 때도 상냥하고 품이 있는 표정을 유지하고 부드러운 영혼을 선택하여 말하는 것이 좋다. 토론은 기분 좋게 끝내야 한다. 자신도 상처를 입지 않고 상대도 인격을 송을시킬수 없다는 것을 태도로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회, 살아가는 지혜의 근본은 감정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고 말이나 동작이나 표정에서 마음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싫은 소리를 들으면 노골적으로 화를 내거나 표정을 바꾸는 사람, 좋은 소리를 들으면 펼쩍 뛰면서 기뻐하거나 표정이 흐트러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활한 인간이나 주제넘게 나서는 건방진 사람의 먹기가 되기 쉽다. 교활한 인간은 일부러 상대방을 분노케 하는 말을 던지거나 기뻐할 말을 건네 반응을 살펴보고 마음이 평온할 때는 결코 입 밖에 내지 않는 비밀을 캐내려고 한다. 만약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할 지경이 이르러 억제할 수 없게 되면 우, 우선 감정이 진정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좋다. 자신의 감정이나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의 손바닥에서 놀아난다. 타인에게 속마음을 읽혀서는 아무 일도 성취 될 수가 없다.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 기밀은 유지될 수가 없고 기밀 유지가 안되며 일은 순조롭게 진척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중상이나 험담을 귀에 무엇이 박히게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위에는 들은 일이 없는 척하는 편이 좋다. 늘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해두면 뜻밖의 정말로 모르고 있던 유익한 정보가 완벽한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실은 이것이 정보를 수집하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다. 말해서는 안될 것이라도 상대가 모르는 일을 자기가 가르쳐 줄수 없다는 점을 과시하고 싶다는 마음에 그만 언급결이 있게 버리는 것이다. 사회는 싸움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언제나 완전한 무장으로 대비 하고 그래도 약한 부분에는 또 다른 여분의 방패를 준비해야 한다. 신중하게 친분관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 자는 틀림없이 성공한다. 업무상의 라이벌이라도 마찬가지다. 자기 감정을 자제하고 표정을 냉정하게 할수 있는 사람은 라이벌에게 이길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이 라이벌에 대해서 취해할 태도는 두 가지가 있다. 최대한 상냥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굴복시키는 것이다. 마음의 상처를 입을 정도라면 겉으로는 아주 예의바르게 행동하도록 해라. 그러는 편이 상대에 대한 하나의 보복도 되고 자신에게도 유롭다. 사업상의 편지를 쓸 때는 명확한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서 제일 머리가 둔한 사람이 읽어도 그 뜻을 오해하거나 뜻을 몰라서 처음부터 다시 읽지 않도록 명확히 써야 한다. 문장을 쓰면서 항상, 항상 단락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읽어보고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없는,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젊었을 때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집중하지 못하고